첫 번째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대로 알자. 인천지방법원 2020 타경 21673. 인천 강화군 하전면 창원리 777-123. 해가지고 전부 평수로 하면은 278평입니다. 근데 이후에 있는 그 건물들은 이제 경매가 건물 제외되고 하는데, 농지에서 건물이 이제 매각 제외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제 건물이 등기된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법정지산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일치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건물이 99년에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날았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말이죠. 이거 스레트 뭐, 함석 이렇게 한 집이 우리나라에 있었는 언제입니까? 한 50, 60년, 60년 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물건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 못 돌려주겠다. 이하정면사무소의 사실조회 해신에 따르면은 전용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 전용 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 회복 명령이 발해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거 사야 됩니까? 사면 안 됩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자이 토지의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이제 각 필지마다 주택이 다 있는데 지금 현재의 주택은 현재는 전부 다빈 집이랍니다. 자빈 집에다가 이렇게 이제 뭐다 낡은 스는 투지 아무석 지붕 같으면은 쓸 일이 별로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소비 철거해야 될 거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가져와라. 그 면회 가면 농지수치도 재좀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또 반려 통제 해준다고요. 근데 반려 통제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 농지수 제출 안 하면은 입찰 보증금 안 돌려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아 대부분은 입찰 보증금이 날아가거나 하고 생각하실 텐데 이건 잘 판단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그런 경우에는. 농지증이 반려통지가 받아도 이거는 입찰보증금을 법원에서 못대 먹게 생겼어요 왜 그러느냐 사실 농지법에 관한 판례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바로 2021년에 금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심판례를 한번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하면은 지금 이제 농지시도 자격 기 반려통지를 받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번째그 면사무소에 대한 반려통제에 대해서 강화군청에다가 이의신청을 하 있죠. 이의신청은 면사무소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 지방자치단체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의신청의 요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신청인은 2021년 10월 28일 강화군 화정면 사무소의 토지에 대해서 농지증을 신청을 했는데, 2021년 10월 31일 화정면 사무소는 이농 농지, 토지들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이 지어졌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반려 통제했습니다. 근데 이는 불법한 처사입니다. 그러니까 왜 불법한 처사입니까, 이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시골에 말이죠 집 짓고 하는데 건축허가, 건축 신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박윤규 본부장이 농지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옛날에 옛날에 집 짓을 때 농촌에서 다 건축허가 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한 거로 알고 있어요 안 했어요 전부 다 어? 농촌에 농가주택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일일이 건축화가 하면 은그 면석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집은 말이죠. 보세요. 이, 이 주택 부속건물 건축된 건 60년 전에 지은 집입니다. 자, 여기에 대법원이 2021년 9월 2일, 이 지난달이죠. 선고한 2020-30665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반료처분 취소 신청 사건의 판결문을 통해가지고, 국어 그 농지법, 농지법 제2조 1호의 감옥의 전단은, 전단, 전단, 논밭, 과수원, 그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년생 식물을 재배지로 이용하는 토지를 농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농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지목이 논밭이다, 과수원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지 여부를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의 현상에 의하도록 한 농지개혁법, 농지법 등의 입법 지지와, 자, 그 법들이 이루어진 연역, 그 다음에 농지법의 목적, 그 다음에 농지법의 농지의 보존관리, 원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 등을 종합해 보면 은 농지법에서 농지의 개념을 실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율한 취지는 농업용 토지를 보존하고 그 농사하는 데 이용을 증진하는 데 있는 것이지 농지가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된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농지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좀잘 읽어봐 주십시오. 따라서 어떤 농지가 농지법 2조 1호 감옥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여부는 공고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실제 현상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농지법상의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가 농지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전용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로 원상회복해야 되는 것으로 그 변경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자 이것도 좀, 좀 새롭죠 우리가 지금 이 법이 2018년 10월 25일까지 딱 2년, 3년 전에는, 어, 농지법에, 의 뭐, 농지라, 지복이 농지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농지로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으면, 그, 이 회복될 수 없는 걸 갖다가 왜, 이 농지라고 해가지고 농지증을 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그 판단이었습니다. 아니, 바뀐 겁니다. 그런데 한편,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기 위해서 농지 전용 허가동을 받아야 하는지는 전용 당시의 관계 법령에 따라진다. 그러니까 1972년 10월 18일, 그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이게 73년 1월 1일이 시행되기 전에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그 다음에 뭐 산업단지, 공업단지, 예정지, 또공업개발법상에 공업개발장려지구 밖에 있는 농지의 전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 등이 불필요했다. 이 토지를 대놓고는 허가 같은 거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73년 1월 이후부터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 등의 허가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 그러다가 1994년 12월 2, 22일 농지법 부칙 제 2조가 폐지되기 전에 그 농지법 제 36조 보면은 다만 외중 하나로 농지를 농가주택 및그 부속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가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즉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돼 90년 4월 7일 이후부터는 관할행정청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등에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지법의 농지였던 토지가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지였던 토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안되고 농지 전용 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해서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의무가 존재했고 그럼에도 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용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된다. 자, 이 사건 토지는 1990년 4월 7일 이후부터 관할 행정청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하게 됐다. 그런데 이, 이 집이 지어지몇년 돼요? 6 0년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농지 이의 건축은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의무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농지취득 자격 신청에 대한 반려 통지란 건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자행한 복구 이므로 즉시 시정하여 정당하게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2의 신청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반려 통지라고 해가지고서. 내가 프로가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즉시 항공하는 항공장입니다. 내용은 뭐 비슷해요. 자,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니다. 자, 농지가 아니고 집을 지어져가지고서 거의 60, 70년 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농지냐. 자, 이 토지가 농지법 2조 1호 감옥 전단, 여기 전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에. 저한 농지인지 저분은 공구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실제 현상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지만 농지법상의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 전용 허가당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불법 전용해서 사용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로 원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어, 지금 변경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어,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는 판단인데 자, 이 사건 토지는 이미 60년 전에 주택과그 구속 건물을 건축해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어 농지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토지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그 판례대로 이 사건 토지의 시득에는 농지취득 시득 자격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경매계에서는 옥시증이 발표 통지됐다고 해서 매각 프로가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이제 한국장의 한국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2021년 9월 2일 같으면, 9월 21일 같으면, 지금 두달 전에 바뀐 법이에요. 판례가. 여러분들이 꼭 이거 머릿속에 나와가지고서, 옛날 판례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판례가 바뀐 걸로 가도 생각 안 하고 하게 되면은 어 망신당하기 딱 좋은 그런 일이 생기겠죠.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십시다. 2번 넘겨주세요. 2번, 법정 지상권 유치권 제대로 없애기. 제대로 없애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타경 30353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2 5 9의1외 7필지 전부 8필지입니다. 8필지에는 토지는 354.23평. 위에 건물은 전부 이제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건물이 이제 2 5 9의 1번지 제시의 건물이고 2 5 9의 9번지도 제시의 건물이 있고 전부 뭐 60평 이렇게 해놨는데 전부 다 제세의 건물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세의 건물 하나로 세는데 네, 다섯 개의 이제 집이 있는데 뭐 집을 지은 것도 뭐 그렇게 좋게 잘 지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자, 그런데 1억 5천만원 유치권, 뭐 점유권, 지상권으로 해가지고 부손지한다는 확장 판결이 나와있고 그래요 자 그럼 이거는 땅 354평 후에 그 집이 다섯 채를 갖다가 지금 뭐껍데기도 다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유치권 있는 거 유치권은 유치권 없다는 판결 을 받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주식회사 성수 뭐김뭐 뭐 무슨 관 해가지고 유치권 신고한 주식회사 성수는 토지 소유주고 그 건축주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대로 해가지고, 어, 소장을 적어봤습니다. 소장에 이제, 청구 취지부터 해서 원장님좀 읽어봐 주십시오. 청구 취지. 1. 피고 1원 별지 목록 기재 2, 3, 4, 5, 6 건물을 철거하여 별지 목록 기재 1에서 5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59만 139원의 비율로 부당 이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피고인은 별지 목록 기재 23456 건물에서 퇴거하라. 이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사실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에서 5 토지가 기원 2019 타경 303523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으로 재리중 매수인이 되었으며 2021년 12월 15일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2에서 6 부동산의 소유자로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이므로 철거하여 달라는 원고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별지 목록 기재 2에서 6 부동산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나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2에서 6 부동산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1에서 5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피고 2가 점유 중인 상태에서는 건물 철거를 할수 없으므로 피고 2의 퇴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고1에게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피고1은 2017년 8월 8일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피고1은 토지의 소유자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였으므로 피고1에게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1토지에 대하여 2018년 8월 28일 부자 신용 협동 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돈으로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이후 안덕면 사계리 791 토지에 대하여 2017년 1월 23일 주택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착공은 2017년 8월 28일 피고 1이 금단 시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시작하였으며, 건재당권을 설정한 2017년 8월 28일 이전에는 별제 목록 기재 1 토지의 지상에 어떠한 건축물을 착공한 사실이 명백히 없습니다. 피고 1은 건재당권 설정 후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때 아무 건축물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일은 별지 목록 기재 1토지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2001년 3월 13일 선고한 2000 48517, 48524, 48531 판결, 건물명도 등 건물철거 등 부당이득금 반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판결 조지를 통하여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그후 개축, 정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 신건물과 구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거나 소유자가 동일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토지 지상에 건축된 피고 1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2에서 6 부동산은 법정지상권이 없으므로 철거되고 별지 목록 기재 1토지는 원고에게 인도되어야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제 모의지십시오 자, 그 다음에 3에 이제, 피고 2가 주장하는 유치권을 부존재한다. 유치권을 부존재하는 게 이제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음, 여러분들이 뭐 항상 뭐배다시피 그렇죠. 자, 대법원, 8 7 3 3073. 여기에서, 자, 피고가 소외 1한테, 건축주한테,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 해도, 이 건물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토지 소유자 토지 낙찰받은 원고 확인 불법행위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이 건축주에 대한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유치권을 성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에서 각각 판결을 받았다. 기각도 아니고 각각 판결이에요. 각갑한 게는 뭐, 너는 여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놈이 뭔 유치권을 주장하니다 이게 가각한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부당이득에 따로 손해를 보면은, 토지 감정평가 금액은 2억 8,326만 7천 원인데, 자, 계획관리지역이다. 집을 가서 이렇게 지은 걸로 봐가지고 2.5% 정도의 부당이득은 수익이 되니까 기대 이율이 2.5% 잡는다 하더라도 1년간 708만 원이고, 매월 계산은 59만 원이다. 이걸 내놔라 하는 얘기죠. 자, 그 결론은 이제, 이법정기사권이 없으니까, 우리가 청구한대로 판결해 주십사 해야 되는, 하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자, 3번. 잘 판단해야 할 지분 유치권. 그 지분 유치권은 또 뭐요? 이건 이제 지분 유치권에 관한 거예요. 자, 수원지방법은 2019다경28712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본가리 79-2 대지가 이제 258평인데 위에 건물들이 이제 이렇게 허름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외이고 이 사건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판결을 받아 가지고 이제 경매를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230만원 모자하는 3억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지난번에 17명이 들어와가지고 4억 2570만원에 팔렸는데 잔금은안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이제 4억 2570만원에 팔렸느냐? 이 4억 2570만원이 원감자입이다 보면 원감자가 4억 2 5 6 3만 7천원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에 제시의 건물로 인해가지고 그 영향을 미치는 점을 판단해서 2억 9,769만 7천 원으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한 겁니다. 여기에는 또뭐 주민등록은 돼 있는데, 이뭐 건물은 매각제이고, 실제 그 사람들이 안 사는 것 같아요. 뭐한 집은, 어, 한 집은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뭐, 나머지 것들은 연거 안 삽니다. 자, 그 밑에 사진 밑을 한번 보십시다. 이 건물은 1903년에 사용 승인이 되고 1913년, 1969년에 각각 증축된 건물이다. 구무상의 구조면적 현황이 공구상하고다 틀려가지고 이 대상 건물이 특정하기 어려운 소재불명이마 평가 목적 등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상황 기준으로 제시의 건물을 평가하되 면적 사정은 계략적으로 누으로보이는가져 취소하고, 실장은 재보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건물 뭐 한무의 한해수 공경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시들은 이제, 이 소유자들이에요, 소유자들. 소유자들이니까 자기 집에 이제 자기가 그 이제 있는 것이죠. 여기는 유치권이나 많이 나올 없으니까 이거는 잘 판단해야 할 지분법정지상권입니다. 지분법정지상권 이시연 회원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아네 네, 부탁드립니다 아, 청구 취지 피고들은 결지 목록 기재 1, 2, 3 건물을 철거하여 결지 목록 기재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886,764원의 비율로 부당 이득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 이 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참위제 1항은 강제 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사실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5 토지가 귀현 2 0 1 9타경2 8 7 1 2 부동산 이미 경매 사건으로 계류 중 매수인이 되었으며 2021년 12월 15일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결지 목록 기재 부동산 건물 1, 2, 3의 소유자로 이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없는 건물이므로 철거해달라는원고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 피고들에게 법정 지상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피고들은 결지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공유로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피고들은 토지의 소유자로 건물도 소유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각 공유토지지상건물이 부분소유가 명확하지 못하면 법정지상권 성립 불가입니다 대법원이 1987년 6월 23일 선고한 864카 2188 판결 건물 철거 등 사건에서는 그 판결 유지를 통하여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의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을 전매함으로써 단순히 토지 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당의 토지 자체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마치 토지 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서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간축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들에게 법리적으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어, 수고습니다 끝까지만 읽어보십시오. 네. 네. 지금 네. 여기에서... 자, 지금 이제 바로 공유 토지 지상 건물이 구분 소유가 명확하지 못하면 법정 지상권의 성립이 안 된다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요 핵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시연 회원한테 공안을 읽어 주십사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냐. 토지의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토지는 여러 사람 소리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한 사람이 건물에 소리하고 있다가 토지 10원 지분 하나가 지분이 가 매각이 됐다. 그러면 은 이런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한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여러분 법정지상권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어떻게 틀리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경매 됐을 때 따지는 거는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부동산은 일반 매매로 해서 생기는 문제에서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내용은 똑같은 건데 일반 매매로 하게 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경매로 하게 되면 그냥 법정지상권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일부의 토지가 매각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되면은 토지 공유자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공유자의 시분까지 지상권 처분행위, 설정을 허용하는 셈이다. 토지는, 토지는 자, 토지는 이만큼인데 그 중에 조금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건물을 지, 지었다고 해가지고 법정 지상권 인정하면은 다른 사람은 원래 하는 그얘기예요 남의 땅 가지고 법정 지상권을 살 수는 없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의 토지도 어, 두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되 있는데, 건물도 또두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정기상권이 성립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등기부를 보니까, 예를 들어, 토지는 뭐 4대6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데, 건물은 3대7로 소유 하고 있다 그럼 법정기상권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 등기부에 표시된 건물과 현재의 건물은 동일성이 없다. 자, 이 피고들이 소유했던 건물의 등기부에 기재된 건물을 서로 틀리라 이게 지은지 말이죠. 이게 뭐, 1900몇 몇 년에 지었다고 그랬어요? 1903년에, 그러니까 110몇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 없어요. 그건 없어지고, 지금 새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 새로 지은 건물이 뭐, 1960몇 년에, 69년에 증축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 건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어물하고 동일성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정지사권이 없다. 그러 이제 부당이득은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 45,647만 원이니까 연간, 연 2.5% 하면 은 연간 한 1,060만 원, 매월 88만 원 정도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돼있죠. 자, 여기에서 이 사건의 팁을 한번 보십시오 송산에서도 분갈이는 서해안선의 중점이다 서해안선의 중점이곧또서해산의 시장입니다. 이게 원시로 연결되어 서울 사후선으로 도시철도가 되는 중요한 이지입니다. 지난번에 경락인이 보증금을 포기한 것처럼 공유관계의 법정지상권을 잘 모르면 은 보증금 떼기가 쉽다. 반면에 법정지상권을 잘 안다면 돈이 되기도 참 쉬운 물건이다. 지금 이제 여기가 원래, 원래 서해에서는 우리가 그 송산에다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유니버설 스튜디오 안에, 어, 그게 그러니까 삼존일 겁니다. 거기에서 전철 종점이 되고, 뭐 이런 거 계획을 세웠더했는데안 바뀐 건 전철 종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옛날에 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 세우기로 했던 그 자리가 그래서 종점이 되는데 여기 본가리도 바로 옆입니다. 그럼 앞으로 가격도 굉장히 오를 것이고 지금 산다 하더라도 감정가에 70%만 주고 살 수가 있죠. 거기다 간단하게 이 이제 법정지사권을 없애게 되면 은 제법 돈이 될수 있다 이렇게 하습니다그 다음에 4번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현수막 유치권. 수원지방법은 2020 타경 69788 경기도 화성시장암면 특다리 312에 8, 312에 5, 10, 12번지 전부 토지가 1072평인데 그중에 뭐 임자 빼놓고 나머지가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이것만 설탕이네요 건물이 564평, 제시회 건물이 100평 기계 기구가 뭐 1억 8,9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이제 맨 밑에를 보면은, 현장 조사 시 유치권 행사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매 진행 시 유치권 여부 등에 대해 PD 다시 확인하시기 바람. 이게 이제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유치권자에 대해서 그냥 부동산 인도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럼 왜 부동산 인도백내 신청을 했는지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우한 선생님 한번읽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에게 점유를 인도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사실관계 신체인은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이 기원 2020 타경 69788 부동산 경제 경매 사건 개류 이를 인수하여 매각 대응금을 전액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원시직자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점유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대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임을 주장하고 점유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유치권자가 아닙니다. 이 피신청인에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 기원 소속 집행관은 경매 법원의 현황 조사 명령을 받고 2020년 9월 10일과 10시 20분 어가 2019년 12월 43일로 남았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출장하여 현황 조사를 하였으며 1차 조사에서 집행관은 임차인이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점유 미상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매 개시 결정은 2020년 9월 3일 결정되며 같은 날기 등기되므로 압류 처분 금지 허가 발생하였음에 반하여 피신청인은 유치권 권리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유치권자로서 점유를 입증할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피신청인에게 공사 대금을 담보하는 채권이 존재하여도 집행관의 이해에 걸쳐서 현장에 출장 조사하여도 아무도 만나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신청인은 점을 인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2005. 8. 19. 선고한 2005다22688 판결 건물 명도 등 사건의 판결 여지를 통하여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의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결료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농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의 를이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38조 사항에 따른 압류 처분 금지에 효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라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법원이 2017-28-201로 자 마-2025 결정한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 사건에서는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 사실만 소명하면 되고 그 점유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한 것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소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 절차에서 그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2005, 819, 선고 2005, 다 22688,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집행법원에 현재까지 유치권 권리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피신청인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여도 압류 의 처분금지효유에 저축됨이 분명하며 압류 처분금지효유에 저축되는 피신청인은 정당한 점유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의 점유를 신청인에게 이전하여 주고 본 신청은 인용되어야 합니다. 네, 아, 예. 아주 잘 읽어주셨어요. 여기 지금 이게 현황 이게 지금 경매 개시 결정이 9월 3일 날 경매 개시 결정이 됐어요. 그 집행관은 이제 9월 10일하고 9월 10일 10시 20분 그다음에 12월 12월 3일인 것 같아요. 3일 3일로 고치세요. 출장에서 현황 조사를 했는데 자 1차 조사에서 집행관은 세입자가 전부 다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했고 2차 조사에서는 점유가게 미상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이 물건에 대해서 왜두번 이렇게 현황 조사를 했냐면 은 경매 사건이 두번 있었어요. 하나 사건이 천부 경매 사건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이 농띵이를부려가지고 감정평가가 언제나 11월 27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가 9월 3일 날 개시 결정돼서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나간 게 이제 9월 10일인데 11월 27일 날 감정이 나가 보니까 그 감정사들 사진 사진에 크지도 않아 현수막도 아니고 뭐 붙여놨는데 뭐 유치권 있다 이렇게 붙여놨요그뭐 전화번호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이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여기 압류 처분금지효가 언제 발생을 합니까? 9월 3일날, 해가지고서 바로 9월 3일날 발효하겠죠, 자, 9월 3일날 압류 처분금지효가 발생하게 되면은, 집행관이첫 번째 나가가지고서 유치권자가 정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지 유치권이 성립이 될 텐데, 이거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도 보면은 맨 처음에 집행 날이 9월 10일 날 갔을 때는 세입자만 점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갔을 때는 점유도 미상이다. 11월 27일 날 감정평가서가 가보니까 유치브 현수막이 하나 있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결국은 경매 두개의 경매 사건 사건이 하나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경매를 추가로 이제 경매 신청을 하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유찰된 그런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의 팁을 보십시다. 땅값이 날로 올라가 공장 매각 가격이 감정 가격 이하는 더 이상 찾기 힘든 곳이 화성지역인데,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하면 은 괜찮겠죠? 더군다나 이 유치권 급액 같은 게 이렇게 좀 나와있고 하게 되면 은 좋겠는데 유치권 행사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 확인하라. 이걸 인도병령으로 하는 이유는 인도병령도 경외계에서 받아들여 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인도병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매 개시 결정으로 현황조사 나갈 때 점유하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인도명령도 받아줄 수 있는 거라 이렇게 봐집니다. 다섯 번째, 법정시상권은 없는데 별로 수지가 맞지 않는 법정시상권이다 이성부 지방고보 고양지원 2020 타경 10226물건번호 1번 반주시 탄현면 대동리 235였고, 대지가 이제 123평이고, 이 사진으로 보이는 건물은 매각에서 제입니다. 감정 평가 금액이 2억 1,390만 7천 원. 두번 유찰돼서 최저가는 1억 481만 5천 원. 자, 건물은 2009년 3월 12일날 유기정 씨가 솔거 보존 등를했습니다 어, 그것도 어,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대의된 길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산신탁에 갔다가 김정은 씨한테 넘어왔고 2004년에 토지는 공유자들한테서 정성희 씨한테로 넘어왔고 지금은 이제 자산신탁에 갔다가 폴라즈마코리아 주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소유권이 한국 자산신탁이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겠느냐? 같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이 어렵습니다. 자, 왜 이제 어렵냐? 2006년도 이제 건전한 설정 그러니까 저희 권 보존을 하기 전에 건전한 설정이 이제 먼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시타로 넘어갔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없는 상태에서 어,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설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소장의 내용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건물은 2009년에 등기됐다. 지금까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와 동의했던 적은 없다. 이 법정항에 따라 피고는 법정지상권이 없으면서 피고 소유의 건물은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건물을 철거해서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해줘야 된다. 부당이득이따는 손해배상금은 토지의 원감정가 2억 1,390만 7천 원이고, 연 25% 어 보면 은 연간 534만 7,675원 매월 어 44만 5,639원 어 이렇게 판결해달라 어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뭐 집도 지원이 십몇년 되고, 수지맞는 법정지상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6번 땅만 사는 샘쳐야 되는 그런 물건이다. 가게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땅만 사면 사는 것으로 보고된다는 얘기죠. 어, 이정부 지방법원 2020 타경 80857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6 0 1의 14번지 토지가 184평이고 건물이 342평이에요. 여기 이제 1층은 뭐 괜찮더라고요. 그 김미희자가 한 달에 이제 뭐, 190만 원씩 월세 내고, 일층만 괜찮아요. 나머지 뭐, 2, 3, 4층은 전부 다 이제 비, 비다시피 했는데, 집도 지은 지가 지금 뭐, 41년, 42년째 전부 다 오고 있습니다. 토지의 감정가가 32억 3,379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전체가 34억인데, 건물은, 건물 별로 없죠? 34억짜리가 지금, 지금 11억 6,600만 원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공시지가로 따져도 18억이 넘습니다 공시지가로 따져도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건물 철거하고 맨땅으로 파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이게 1980년에 지어가지고 40년 됐으면은 건물도 나이 먹을만큼 먹고 해가지고 빈땅으로 밖에 팔게 되면은 이게 지금 토지의 감정가가 평당에 거의 한 1800만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 가치는 나갈 것 같아요. 이, 봉두천에서 다운타운입니다. 철거 공사비를 들여도 땅으로 파는 것이 더 솔직히 여기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물건입니다. 직주 근접 지역에 위치한 공장. 창원지방구원 마산지원 2020 타경 4672. 창원시 마산 해운구 내서업 중리. 666의 1번째. 토지 1,017평. 건물이 한 300평. 감정이 41억 7,100. 최소가 두번 유찰돼서 26억 7천만 원. 토지의 감정가가 35억 5,300만 원. 이거는 이제 중리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제 직주 근접지역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해놨죠. 공장들이 많습니다. 이 보면은, 마산에서 진주 쪽을 쳐다보고, 오른쪽은 공장이고 왼쪽은 주거지. 그런 식으로 딱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는 주거지역하고 공장지역하고 경계선에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쌉니다. 땅값 평당에 한 340만원 정도 감정을 했는데, 아마 공장지역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로 봐집니다. 건물 지은 지 이제 8년 되고, 또 다른 뭐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치권도 뭐 신고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구청 앞 토지 인천지방금원 2020 타경 2 1 1 4 7 물건번호 3번 인천시 중구 온남동 1510-1번지 대지 101.25평입니다. 그냥 빈 땅이에요. 감정가 7억 8 6 5 4만 5천원, 재석가 3억 8 540만 7천원입니다. 지금 이제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한 4억, 한 5, 6천만 원 정도 나갑니다. 여기가 이제 왜 구청 앞이냐. 조금만 시도 보세요. 앞에 이제 굉장히 넓은 도로 옆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지금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이게 뭐냐면 은 인천시 중구청 제2청사. 중구청이 이제 어디입니까? 그 하인천역이 있는데 거기 있고. 제2청사가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거 봐요. 제2청사 바로 그 앞이고 어, 여기가 운남동 동사무소도 주민센터도 같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영종도에서 행정의 중심지라고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뭐 공시지가보다도 한 20% 정도 싸니까 괜찮고. 코로나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 10번, 10번째 물건입니다. 땅만 사는 셈 치자. 울산지방법원 2020타격 12761. 자, 울산시 동구 방어동 46217. 주택, 토지가 194.21평. 어, 건물이 이제 109평. 뭐, 단독주택 시고꽤큰 그런 집입니다. 1층, 2층 따로따로예요. 감정이 16억 320만원, 최저가는 뭐 5억 5천만원입니다. 세번유찰했는데 이건 사실은 뭐 굉장히 값이 싼 겁니다. 토지의 값만 13억인데, 반값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리고공시지가가 비슷하겠네요. 오후에뭐 집은 덤인데, 집 없이 그냥 땅만 산다고 생각하면 또좀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방어지, 여러분 영물산 방어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대조선이 다 방어지는 거의 다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소 그다음에 현대 현대중공 업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어요. 이 방어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뒤로 나, 앞뒤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진을 갖다가 현대가 다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현대조선 그 앞에는 현대자동차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도로 자체도 아산로라고 정주형 도로, 도로, 그렇게 이제 불리는 현대의 자동차 조선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좀 경매에서도 많이 구박을 받던 지역이죠, 여기가. 심지어 뭐, 뭐, 여기에서 또 유찰돼가지고 20몇 프로까지 떨어진 그런 곳도 있고 했는데, 지금 은 이제 뭐 땅이라고 생각하고 확보해 두는 게 굉장히 사산이 맞는 그런 일일 겁니다. 좋은 물건입니다. 13억짜리 땅을 갖다가 우리 좋으면 5억 5천만 원을 사죠. 11번. 임대용 아파트형 공장. 청주지방법원2020 타경 9704. 충북 청주시, 소원구 남이면, 외천리, 355-2. 주식회사 좋은 나라. 이게 이제 아파트는 공장 이름입니다. 2층 201호. 땅도 넓어, 돼지권 804평, 건물이 이제 263평입니다. 이제 세를 갖다 모너기에서 1억에 500만원씩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2층 201호만이 아니고, 2층 201호에다가 3층 301호 이후 합쳐가지고, 건물 면적이 약한 400평,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00평 정도 됩니다. 400한 몇십평 되나? 그400 몇십평에 대한 그게 1억에 500만원입니다. 가격이 한약 한, 세 개를 다 합치면은 한 6억 정도 될 겁니다. 어, 그래서, 한 6억 정도 주고 사가지고서, 1년에 6천만원, 이제, 임대가 나온다고 하면 꽤 괜찮은 거 아닙니까? 1, 2, 3번 다 사는 게 오게.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사는데 1번부터, 이거 201호부터 먼저 사야 되죠. 어, 최저가 6억 8천이네. 그, 세개다 합치면은. 그, 이거 사가지고, 1년에 1억에, 이제, 6천만원. 그러니까, 재석가 7억에서 1억 되고 나면 6억에 대해서 6천만 원, 10% 정도 나오는 거죠. 그 정도 같으면 괜찮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공장 하는 분한테 좀 이제 눌러 있으라고 하는 게 좋겠죠. 자, 12번째 물건입니다. 12번. 내돈한푼도 없이 빌딩 주인 된다. 수원지방공원, 안산지원, 2020 타경 62347.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산 66번지의 다가구주택입니다 토지가 73평 건물이 71평 건물이 렇게 작지? 근데 집은 14가구가 살고 있어요 감정은 8억 7천 5백 56만 7천 원최석가는 6억 1290만 원집 지은 지 7년 됩니다 이 이번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 이방 건축물이 3층에 40평방미터 정도, 12평 정도죠. 어 그런 이제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것만 설명은 이제 없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어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시원한 푼도 없이 사는 산다는 것이 어 여기 이제 임차인 수 17명 돼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 빠진 데가 3개 해서 14세대 14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6억. 월세 합계가 20만원. 그러면 최저가 6억 1290만원이니까 딱 맞죠. 그치, 돈한 푼도 안 들고 사는 거죠, 결과적으로. 물론 뭐, 처음에는 이제 뭐, 처음에는 돈이 들겠죠. 입차 보증금하고 대출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기에는 대학력이 있는 사람들도 없고 해서 전부 다 이제 뭐, 다시 뭐, 재계약을 하든지, 잔금 나오고 나면 한달 있다가 배당이니까 그때뭐 재계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상 내보내고 다시 하든지 하더라도 아마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요새 또 전세가 조금 올랐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지도한번도 없이 집을 사주가 있다. 그다음에 13번 동탄의 공유 주방은 어떨까? 수원지방법원 2020타경 1 4 2 7 6화성시 영천동 675-앤클래식 1층 104호 대지권이 이제 12.37평이고 건물이 17.24평 평 약간 좀이 공유 주방하기에는 좁아요 감정 1억 3,500 최적가는 2억 5,210만 5천 원 여기가 그런데 좋은 점도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앞에 이제 길인문 쪽은 아니고 뒤에 이제 녹지 쪽이 돼가지고 여기서 사진 보는 것처럼. 오토바이 세울 때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금 좁기는 좁은데, 또 그런 이점도 있다. 가격이 싸니까 이제 공유주방 한 두세 개 들어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애프터 코로나 후에 괜찮을 헬스클럽. 대전시방구은2020 타경폭발이사. 대전시동구 원동 5 60-5회 3필지. 중앙 스퀘어 6층 하부호의 1개호. 대지권이 61평, 검평이 269평입니다. 감정이 17억 2600, 최저가는 3번 주차되고 2번 변경되어 가지고 5억 9 2 0 1만 8천 원이 니다 자, 여기에 이제 6층의 면적은 211평입니다. 근데 6층이 또 하층이 있어요. 이 하층이 이제 약 58평입니다. 두 개가 합쳐가지고 269평인데, 이게 이제, 건축물 대장에도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박지혜 씨가 1억에 350만원씩, 이렇게 히트니스 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런데 왜, 그, 이번에도 말이죠. 이번에도 기차는 타도 되는데, 히트니스는 뭐, 또, 또 제한이 있죠. 지금은 이제 뭐, 지 코로나 거의 그, 끝난 분위기입니다. 우리도 이제 다음 주부터, 답사를 갖다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뭐, 제대 뭐 답사를 갖다가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 그리고 이제 답사도 제대로 진행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도 여러 에으로 코로나 이후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거는 코로나 이후로 여기가잘 되던 그런 헬스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판단해서, 우리 머릿속에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15평. 땅값으로 사는 2년 된 빌딩. 대구지방법은 경주지원 2020 타경 3938. 경주시 외동호 문산리 461번지 도시 100평. 건물이 145평입니다. 감정 6억 4,870만원. 최소가 3억 1,786만 4천원. 예, 3층짜리 이제 그 건물인데. 3층은 주택 이가 있고 1, 2층 1층은 점포 2층은 뭐 법당이 들어있다고 1층 이거 뭐 새는 한 달에 이제 뭐 1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이치가 외동고 문상공단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다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제대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단에 보면은 공장 인원들이 뭐 6, 0명 10명, 12명 이렇게 돼. 그래서 요새 공장들이 인원이 그렇게 안 많아요 신발 공장 빼놓고는 이 사람들 그 그러니까 전부 이제 밥해 먹이기도 저거 하고 하니까 여기에서 대부분 이제 식당을 저해가지고 보면은 공장 지대 가면 우리 밥 사나가 보면은 뭐뷔해 6천 원짜리 많잖아요 이런 걸 임대를 주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점자로 사무실을만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면적이 한5 0평씩 정도 되는데 참 아깝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토지의 감정가가 2억 7천만 원. 최저가는 뭐 3억 1,700만 원이니까 거게 토지의 공시지가나 다름이 없죠.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애프터코로나 해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날 답사를 출발합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